네, 두번째 첫번째 그냥 복소수의 주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어봅시다 응. 응. 응. 응.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의 주기성 자, 이 아이라는 건참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보다 하 보니까 나온거야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했잖아.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만 정리를 한 거잖아. 네. 그랬더니, 새로운 계산이 들어가요 거야. i를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i의 세제곱은 뭘까? 양변에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맞나? 네. 그럼 i의 네제곱은 뭘까? 여기다 i를 다시 곱한 거니까? 1이 되겠네. 네. 그럼 i의 5제곱은? 여기다 그냥 i를 곱한 거잖아 i잖아 아이, 아이. 네. 다시 i로 돌아갔지 네. 몇 개가 한 세트로 계속 돌아갈 것이다 네개가한 세트로 움직일 것이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i의 네. 214제곱은 i 4제곱에 53제곱 곱하기 i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 왜? 이가. 세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니까 어. 그럼 i 4제곱이 얼마였다고? 2. 1 1에 53제곱도 얼마야? 2. 1 그럼 남는건 뭐야? i 제곱과 같은거지? 그러니까 얘는 2. i 제곱과 같은거 야 i 제곱이 뭐였는데? 이런거지 괜찮으십니까? 2.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밑에 복소수의 거듭제곱들은 신경쓰지 마세요 두번째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는 밑에 있는 뭐 다른 것들은 뭐 팁인데 이거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 더라 원래는 루트 b 곱하면 마이너스가 안 생겨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루트 6이잖아 네, 네. 둘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렇게 얘도 원래대로 하면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지 네. 확인을 해보자고 얘는 루트 2 루트 3 i를 곱한 거니까 루트 6 i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얘대로 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 됩니다 왜냐? 얘는 루트 2i, 루트 3i를 곱했으니까 루트 6i 제곱이지 i 제곱이 뭐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줘야 되냐? 중요한 거야 루트 루트 곱했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생겼어 루트 루트 곱했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건둘다 음수야, 오케이? 근데 0이 어떻게 된다 됐습니까? 두번째 이제 증명 안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루트 분의 루트 했을 때 그냥 나와야 되지만 마이너스 가 튀어나온다 오케이? 그럼 얘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 루트 분의 루트 했는데 어떤 마이너스가 생긴 계산을 하게 된다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공장이 0이 될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거 우리 왜 절대값 벗기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서 중요해서 나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념 유형 확인학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것 문제죠 해보자 1번 1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5제곱 플러스 i 오제곱. 7제곱. 7제곱은 자 얘는 뭐야 1 플러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왼쪽에 써 있어 보고서라도 생각을 해 i 5제곱은 i i 7제곱은 i 네제곱 곱하기 i 세제곱인 거니까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지 사라지고요. 그래서 결과는 1 마이너스 i 야, i를 계속 곱해 나가는 게 어렵나? 보고서도 못하나? 두 번째 1 플러스 i의 8제곱 자, 우리좀 판단을 해야 돼8번 곱할 수 있어? 8 번은 못할거 아니야 근데 한번 정도는 해 봐야지, 왜? 1 플러스 i의 제곱을 몇번제 곱한거니까? 예, 어. 4제곱한거로 볼거니까 안에 있는 것만큼 계산해보자고 1 플러스 2i 플러스 i제곱인데 i제곱이 뭐기 때문에? 필요없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2i의 4제곱이지 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2의 4제곱 곱하기 i4제곱인데 i4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얼마? 습니까? 네. 3번 오늘 딴거건 몰라도 얘는 외워라. 1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와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외워놓으세요. 이두 개의 숫자들 외우기 쉬워요. 이거 분모 유리화하면 결국 얘 나와. 얘도 분모 유리화하면 결국 얘 나와. 다른데 응용하지 마. 딱 얘네만 돼. 다른데 응용하지 마. 이거 뭐 이부터 이부터 그거 안 돼. 왜냐면 분모 유리화하면 1-i에다가 뭘 곱해? 1 플러스 i를 곱하겠지? 네, 네. 여기 1 플러스 i 제곱한 건 여기 있었잖아? 2i 가 나왔었죠? 이 값이 계산해 보시면 2 나올 거예요. 그래서 i예요, i 네. 그럼 얘도 같은 방식의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거겠지? 네. 그럼 1, 이게 3번 문제는 뭐야, 지금? 1-i 분의 1 플러스 i의 몇 제곱? 30 제곱은 결국 i의 30 제곱이잖아 근데 이는몇 개가 한 덩어리? 네. 네 개가 한 덩어리니까 7제곱 곱하기 i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겠지? 얘 자체가 얼마? 1 그러니까 뭐나마? i제곱 남고, i제곱은? 4번 i5제곱분이 얼마? 1 자, i5제곱은 이는 4개가 한 세트인데 거기에 한 개를 더 곱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i분의 1 맞니? 네. i분의 1인데 유리와 위에서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i니까 결국 마이너스 i 됐어? 네. 5번 마이너스 i의 5제곱이야 잘봐 마이너스도 5번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지 네. 그리고 i의 5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i 4제곱 곱하기 i겠네 아 i 내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i 6번 이 신기한 세상인 거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2 곱하기 루트 자 이거 계산할 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튀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바꾸세요 루트 3 0이이 곱하기 루트 8 아니. 이거 다 바꾸세요 4루트 2이아이 곱하기 UTI지? 네. 그냥 곱해야 얼마야. 음, 1 6 I 제곱. I 제곱이지? 네. 16I 제곱 2가 뭐라고 써야 돼? 스 제곱. 그럼 7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뭐라고 돼 있어? 루트. 마이너스 4분의 어. 루트. 마이너스 1 6이것도적 있는 걸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야. 2I지? 네. 여기도 4I지? 아이아이 약품 되고 얼마나 좋네.